검언유착수사팀에서 검찰 내부망에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 또 수사팀은 이 글에서 대검 주무부서인 형사부의 수사상황 1일 보고 등 사전사후 보고를 하고 있고 대검의 지위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로부터도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수사하는 등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수사팀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내부망에 글을 울리는 일은 무척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수사 상황과 과정이 문제없다고 수사팀 스스로가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검은유착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관계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수사 과정에 검찰총장의 개입과 지시는 없거나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검찰총장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대검 차장이 주재하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지휘하고 본인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지휘를 한지 6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대검에서는 장관의 지휘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팀도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검찰총장 본인도 수사지휘에서 빠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던 만큼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장관의 지휘는 내용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속히 응해야 할 것이고 수사 방해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